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요게 구와 신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새새 예루살렘이죠. 새 새아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이게 다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왜 여성이냐 누구의 짝이 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짝이 된다는 의미에서 여성 이쪽이 지금 남성적이면 이쪽이 여성적이에요 음, 동양의 음양론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와 제대로 짝이 되는 지상의 짝이 되는 신부 짝이 되는 여성 아니, 근데, 구 이스라엘, 구 에루살렘은 짝이 안 돼요. 우상승배의 도시였거든요. 우상승배의 나라였어요. 하나님한테 늘 저주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구약 스토리 보면요. 늘 저주받아요. 왜냐. 늘 우상승배예요. 늘 바람을 펴요. 여성으로 보면 계속 바람을 피는 여성이에요. 왜냐. 애초에 구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한테 딱 몰입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융성해져요. 근데 곧장 다시 다른 신들한테 정신이 또 팔려가지고, 이거를 바람을 피는 걸로 비교, 비유해가지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그래야 이해가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탕녀가 등장합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 음녀. 우상숭배를 정조 없음이랑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탕한 여자라고 하면은, 이, 이 음탕한 여자가 이런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부 해도 이런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에루살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이게 등장하는 음녀, 음료, 음녀란 존재는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진 타락한 나라, 타락한 도시, 타락한 에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 이스라엘, 구 에루살렘, 신 이스라엘, 신 에루살렘 이런 느낌으로 좀 읽어주시면 여기 여성이 등장하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이 실제로, 자, 구약에서는 진짜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신약에서는요, 저거는요, 저 개념은 이스라엘이 어떤 그, 진짜로 거기 그, 그 지역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가져오되, 안에 내용을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구약의 전통을 가져오되, 옛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나라였다면, 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는 거고, 옛에루살렘이그 우상숭배에 빠진 성읍이었, 도성, 도시나 성읍이었다면, 새에루살렘은 이제, 그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성읍이 됩니다.